오늘 요리는 이제 볶음밥을 할거예요 볶음밥의 종류는 너무 많죠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 이제 자주 먹던 볶음밥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이 밥입니다 밥을 묵은 밥으로 해야 되는데 하루 저녁 지난 거 그걸로 하면 좋고요 묵은 밥이 없다면 냉장해 둡니다 냉장해 둔게 훨씬 볶음밥 하기에 수월합니다 그리고 식재료로는 당근 소시지 소시지 들어갑니다 표고버섯 오이 오이는 안 넣는 사람 많은데 사실 오이를 넣으면 진짜 상큼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합니다 오이를 넣는게 그리고 쪽파 그리고 완두콩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거 계란 계란 우리 저 꼬꼬들이 낳은 계란 <웃음> 저 꼬꼬들이 낳은 계란입니다 오이 한 토막만 쓰겠습니다 볶음밥에 오이 넣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의 양조초판 등등 이제 그 유명한 볶음밥에 다 오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소시지를 넣으면 소시지 그향 때문에 사실 소시지를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피디님 너무 좋아. 헛소리하지 마 임마. <웃음> 당근과 완두콩을 한번 데쳐주겠습니다. 분리시켜주죠. 그리고 바로 튀김입니다. 잘라줍니다. 오이. 밥을 넣겠습니다. 조금 한 티스푼, 치킨스톡, 한 티스푼, 고기 소스, 간장. 너, 저는 이제 너도 요라고 하는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지금 살짝만 넣겠습니다. 진짜 살짝, 살짝, 네. 살짝 생만 해주는 거니까 나머지 젖포를 위에 살짝 뿌려줍니다. 색깔 진짜 예쁘고 맛도 진짜 맛있습니다. 꿀쩍꿀쩍 나길래 이가 냉장해둔 밥이 진짜 비법입니다. 자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제가 한그 중에 제일 성공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오이가 들어가니까 맛이 좀 색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상큼하죠 오이 향이 그 상큼한 게 있어가지고 느끼함을 훨씬 들어줍니다 오이를 꼭 추가해 보세요 자 먹어봐 굉장히 맛있는 거야 <웃음>